그리고, 이건 상전의 길이 될으면는여기도 보니까 그전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여기 다른 방학생들이 매일 갔을 때 비가 보여서 흔들릴 길이가 붙는다. 이사 방에 온데생들의상들의 길이가 나무에 이 나왔을 그 다음에 두 번째, 다섯 대의 자주 있을 때도 그 사이에 거든요 Okay. t i t n k y o